네 저는 내일 네, 관련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혹 매스컴을 통해 보는 끔찍한 사고 중에 당황해서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했던 것이 실수로 엑셀을 밟아 운전자 본인은 물론 심지어 행인을 치어 인명피해까지 이어지는 사고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만큼 자동차는 달리는 것보다 멈추기를 잘해야 안전한 운전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차 안쪽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별 관심이 없었던 브레이크와 엑셀에 대해서 궁금한 것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브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튜브 자동차에는 브레이크와 엑셀처럼 발로 밟는 페달이 몇 개나 있을까? 흔한 자동 변속기 차량의 경우엔 브레이크와 엑셀 두개 페달이 있고 수동 변속기 차량의 경우엔 왼쪽에 클럭치 페달이 하나 더 있어서 세 개의 페달이 있고 그 외에 하나 더 있는데 일부 차는 주차 브레이크를 풋 브레이크를 적용해서 총네 개의 페달이 있는 차량들도 있지 그럼 바로 무관심했던 페달에 대해서 한 가지씩 알아 보자고 첫 번째, 페달의 모양은 왜 다른가? 페달의 모양을 비교해보면 브레이크 페달은 전체적으로 크게 직사각형 형태로 만들어진 반면 엑셀 페달은 폭이 좁고 길게 만들어져 있지. 브레이크 페달은 급한 상황에서 쉽게 밟힐 수 있도록 하고 순간적인 힘을 필요할 때가 많아서 크게 만들어진 것이고 엑셀 페달은 평상시 운전자들이 발을 올려놓고 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운전자가 다리를 벌려 앉았을 때 편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인체공학적으로 설계가 된 것이라고 그래. 두 번째, 페달의 높낮이가 왜 다른가? 브레이크와 엑셀의 페달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보는 것처럼 엑셀 페달에 비해 브레이크 페달이 높게 앞쪽으로 올라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운전자는 당황하면 무심코 앞에 있는 것을 밟게 되고 이를 대비해서 브레이크 페달을 더 앞쪽으로 튀어나와 접근이 빠르도록 만들었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한번 브레이크를 밟아볼 테니까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자고 브레이크 페달을 세게 밟았는데도 엑셀 페달과 동일한 위치에 멈췄지. 이건 브레이크를 밟았을 네. 엑셀과의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가 된 것이라고 그래 세 번째, 브레이크와 엑셀 페달을 동시에 밟으면 어떻게 될까? 만약 두 페달을 동시에 밟았을 때 자동차가 앞으로 움직이게 될지 아니면 그냥 정지해 있을지 궁금하지? 정답은 두 페달을 동시에 밟게 되면 브레이크 페달이 먼저 반응하고 작동되게 돼 있다는 거야. 그런데 호기심에라도 이런 동작을 자주 하게 되면 차에 무리가 가고 심각한 손상을 줄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거야. 어때, 동티뷰? 페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니까 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재미있는 사실을 알게 됐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무관심했던 자동차 안에 페달의 모양이나 형태도 나름 과학적이고 인체공학적으로 설계가 되었다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는 잘 달리는 것보다 멈추기를 잘해야 안전하게 운전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쭉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관리한다. 네, 수고했어, 동튜뷰요